어머니, 아버지, 트럭터 가서 요요미에요 농촌, 어 산촌 모두 함께해요 농리법 청조사 앞집, 옆집, 댕댕이도 다 펴줘요 농리법 청조사 미소 반끝 사근사근 주사원 반가워요 오시 오시 어서 오시 따스하게 반겨주면 동내가 밝아져요 알죠 바로 지금 아이징. 당신의 얘길 듣고 싶어요 말해 준 그때 반겨 준 그때 참 했는가? 농촌, 업첨, 산촌 모두 함께해요 농리법, 종조사 앞집, 옆집, 이웃들도 답해줘요 농리법, 종조사 농촌, 업첨동촌 우리 같이 모여 신나게 답해봐요 농촌, 업첨동촌모 안녕하세요. 파습니다